저는 엄마가, 어, 그, 뭐, 사이버, 비트코인? 뭐 이런 응. 사이버 코인, 뭐 이런, 응. 그런 데 투자를 하신다고, 응. 누가 봐도 사기인데, 다단계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 투자는 꼭 사기나요? 네. 네, 비트코인은 아니고, 그럼. 그런 류에, 그, 예. 그런 류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신다고 응. 해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뭐, 어, 자기 투자하겠다는데, 뭐, 어떡해, 그거를. 엄마가 뭐, 어디 가서, 오락실 가서, 뭐, 그 뭐라노? 이 잡당기는 걸 뭐라 그러죠 응? 어? 그, 그,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빠진 고라안 그래? 일본 말이고. 카지노, 미국말로. 그거 하는 거는 자기 놀이를 돈 갖고 놀겠다는데, 그걸 자유가 어떡해?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어, 혼자 하시는 것도 문제인데 음. 왜냐면전 재산이라고는 집한채 음. 지금 사시는 집밖에 없는데 집 누가 샀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가 산건 아니잖아. 네.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를 이제 날리시면 어. 이제, 음, 이제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힘 뭐랄까 약하세요. 음. 예, 그래서 좀 멀쩡한 음. 건강한 정신은 아니시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약하시니까 멘탈이 음. 정말 약하셔서 음. 집을 잃으시고 또뭐 빚을 지시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까 하는 음. 걱정. 또 걱정이 되면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까지 묻는 거는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해도 네. 엄마가 자기 말안 듣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고 몰래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몰래 하면 빚이 얼마인지 자기 잘 모를 거 아니야? 대충 만 짐작나. 그러니까. 꼭막 네. 처음에 자기가 한두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했으면 엄마가 비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졌는지 감이 잡는 게 낫나, 안 잡는 게 낫나, 못 잡는 게 낫나.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들 말을 안 하고 저희 형제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의견이 갈렸죠. 음. 냅둬라. 응. 스님이 늘 유튜브 보면 응.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응. 예,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형제는 이제 그렇게 응. 아니다, 엄마 정신병원에 실려가시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노. 이런 류가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긴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가 쓰러지시는 것도 걱정이고. 엄마는 그런 거안 해도 어른들이 쓰러지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해야 돼. 그거는 꼭그거해가 쓰러졌다 자꾸 이러지 말고 엄마가 쓰러지면 치료를 하면 되지. 지금 얘기를 해서 될수 있으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기가 지금 얘기해도 안 되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하면 되지. 아버님이 얘기해도 안될거 아니야? 아 엄마 혼자 계세요. 네. 엄마는 이제 지인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자식들 믿을 것 없다. 다 노후대책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음. 이걸 다단계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전파를 하셔요. 어. 그럼 나중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당연하지 네. 네. 그, 그게 그냥 본인이 어디 알았어요. 다단계 이론으로 해요. 다단계예요. 이렇게 틀리를 음. 이렇게 그려서 이걸 그럼 얼마 하면 또 하면. 얼마 밑에 사람이 많이 네. 하면 또 위에서 좀 이익 보고 그런 거 네.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뭐 엄마한테 다단계 이런 다단계는 다단계가 100% 다 사기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이게 사기당할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려 보지 뭐. 말릴, 말릴 만큼은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강력하게 말려 보지 뭐. 더 세게 말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몰래 몰래 하시고 이렇게 할까봐. 그걸 지키지 뭐 계속.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희가 의논을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를 진짜 지켜야 되나 이렇게 네. 20, 40%가 20, 20, 싸들고 네, 그게 위험부담이 네. 어느 정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위험부담이 이건 정말 이거는 투자라고 하지만 은 사기에 준한다 본인만 피해 입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께 두 번, 세번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단계 하는 사람은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항상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육받는 데 가면 아, 금방 될것 같은 이런 환상을 매일매일 심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사람은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 만약 자식이 말리면 네가 몰랐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그 교육받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으면 일종의 그런 환영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지간히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 손잡고 교육받을 때 가치도 간다든지 이렇게 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강력하게 말리려면 강력하게 말려야 돼요. 그냥 말려서는 그냥 가족 간의 갈등만 이에요 <웃음> 완전히 뭐 그냥 세게 말려가지고 집을 접혀가 한다 그러면 집을 명의 이전을 하든지 뭐 세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든 날리든 건 어머니의 자유니까 맡기고 집다 날리고 쓰러지시면 그때 가서 이제 자식된 도리로 치유를 하면 되고 지인들까지 다 잃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 지인들도 자기 책임이니까.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해서 할수 있으면 더 세게 하는 게 좋지. 근데 그건 조사를 좀 해봐야 돼. 무조건 막 우리가 볼때 위험하다 이러지 말고 조사를 좀더 정확하게 해보고 어 이것이 다단계 판매 형식에다가 이것이 이거는 이제 일정하게 3년이면 3년 어느 정도 터질 때까지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전번에 그 월가에서 그 미국에서 금융위기 그 터졌을 때는 30년을 이걸 속인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미국의 그 투자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여기 터지니까 그게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익이 남든 안았던 투자자에게 뭐예요? 남보다 높은 이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나가는 대신에 새로운 투자를 그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뻥태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하는 이건 막아지죠. 계속 이자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를 내가 벌어가 주는 게 아니고 다음 투자를 받아가 그전 사람 돈을 주고 다음 투자를 받아 또그 전삼 주니까 이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유명해지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30년까지 그렇게가 어마어마하게 매 억불까지, 우리를 말하면 몇 천억까지 그걸 확대를 했다가 금융위기 때딱 터지니까 실제로 하나도 없는 빈깡통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단계는 그것이 어느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확신을 주죠 어,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강력하게 말해야지 그냥 그래 말리지 말고 완전히 막 어, 외출을 못하게 하든지 막 붙어가지고 막 사실 결단으로 말리든지 안 그러면 딱 어떻게 하든지 그건 엄마 재산이고 우리가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스무 살 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알아 하시게 하고 어, 나중에 엄마 쓰러지면, 이제, 그때는, 또 우리가 자식 돈 도리로, 이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모셔가야 되고, 보살피고, 그래야지. 지금, 저, 중간에 가는 길이 없어. 지금,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자기 일들이 있으니까 음. 바쁜까 그럼, 두번째죠 네, 제... 두번째를 이제, 선택한 음. 상태예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참, 음. 맞는지 여쭤봅니 네. 좀... 달리 길이 없어요. 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두시려면 나중에 뭐 피해가 생기면 감수를 해야 되고 와, 생길 확률이 높죠. 뭐 감수를 하면 돼. 근데 뭐 빚은 자식이 유산을, 부모 유산을 상속 안 하려면,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탐을 안 내면 어, 포기각서를 하면 빚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뒤에 이제 포기각서를 내면 빚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을 포기를 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조금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하고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누구 한 사람이 뭐 전적으로 붙든지 무슨 결론을 내야지. 감사합니다. 네.